아, 천일입니다. <웃음> 요즘 천일이 어, 신났어요. 에? 신났어. 어, 카메라도 좋고, 또 이제 어제까지, 아, 저기 인터넷, 어, 그 유선, 랜선으로 노트북에 연결했더니, 와이파이 때는 다운로드는 250, 250메가, 업로드는 60, 70 어? 이렇게 해서 최고로 나와야 100메가 정도. 이 채널 집에 들어온 그 인터넷의 속도가 그 500메가짜리였어요. 그랬는데 어제 그 랜선 와가지고 딱 꽂았더니 채널 집안에 들어온 인터넷 속도가 500메가인데. 다운로드 505, 업로드 510. 아, 대박이에요, 대박. <웃음> 그래서, 그, 어제 올린 영상, 어제 그, 악기, 악기, 그게 용량, 크기가 10메가, 그 10메가 짜리에요. 10기가. 10기가. 근데, 3시간. 3시간 올라가더라고요 저번 편에 천일 뚜껑 열렸던게 16기가 짜리가 10시간 올라갔다니까 그거 생각하면 은 16기가 짜리가 10시간 올라가는데 응? 10기가 짜리가 3시간 올라가니까 대박 맞았어요. 응. 그래서 에, 또 어제 영상 악기 영상은 에, UHD 6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오늘 이 영상은 한 단계 조금 내려서 UHD 30프레임으로 찍어요 30프레임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천일 기업으로는 그거예요 아 60프레임이다 하면 초당 초당 사진을 60장 찍는 거야 초당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면 30프레임이다 그러면 초당 30장 찍는 이게 동작, 요 모션, 요거 잡아주는 거. 아마 그걸로 알고 있어요, 천일이. 아마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음. 아, 어제에서 계속 요즘 계속 귀신 얘기 한것 같아요. 응? 귀신 얘기. 근데 요거 이제 30프레임을 찍는데 귀신 얘기는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일이 제일 무서웠던 귀신. 제일 무서웠던 귀신 얘기에요. 응? 천일이. 아, 천에도 환장할 뻔 했어요. 그 얘기. 그거 마무리 조금만 할게요. 아, 어제 편에 천일이 했어요. 어,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이 막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자기 실력, 신, 응? 자기 실, 시에다 니을이 아니고, 시에다 니은, 귀인신자. 그 신력, 그 신의 힘을 키우거나, 자기 도력을 키우거나, 이러려고 하면, 푸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푸던히. 그냥 푸닥거리 한다고 뚱땅뚱뚱땅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 척라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뚱땅뚱땅한다 부고 때가 휙 던진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름지기 제자들, 무당들, 부인들, 이런 사람들은 푸던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귀신과 마주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수련하고 정진하고 실령님들과 어떻게 항상 일심동체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제자, 무당세계에서 이게 살아남치를 못해요. 제명이 못 죽어. 재명이 일반인들이랑은 달라요. 일반인들이랑.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살다 죽으면 돼요, 일반인들은. 응?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지. 그냥 귀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 아, 그런가 보다, 아, 아, 아. 왜 이렇게 나만 폭풍하고 살기가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돼요, 일반인들은. 근데, 모름지기, 신의 일을 하고 귀신의 일을 하는 명색의 제자네, 무당이네, 도사네, 법사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언제, 어느 때 내가 귀신을 당할지를 몰라요. 몰라. 응? 아셨죠? 응. 천일이 제일로 진짜 까깝하고 귀신이랑 마주쳤을 때 까깝하고 답답했던 것은 딱한번 있었어.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제가 있어 어떤 경우였냐? 천일이 천일 방에서 침대에서 자요. 자는데 <웃음> 이 귀신이 언제 겨드로왔나 천일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천일 누워서 자고 있고. 천일 위에 올라타고 앉아 가지고 천일 몸을 짓누르면서 천일을 죽이려고 할때 그것도 귀신이 작은 귀신이냐 천일보다 더커 천일 이만하잖아요 지금 요만해 이만해 그럴 때 적당한 용어가 뭐예요 속수무책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 누워 자다가, 응? 느닷없이, 이따만한 그 거구의 귀신이, 이 천일놈이 올라타고 깔고 앉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칼을 내치는데, 그,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잠결에, <웃음> 이 옆에, 침대 옆에, 뭐 무기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없죠. 아무것도 없어. 얘는 이만한 막칼을 갖다가, 이천을 갖다가 찍어 돌려나가고. 천일이 할수 있는 거는 내려치는 그칼 잡은 그 손을 갖다가 딱 붙잡고, 바락바락, 악을, 악을, 악을 악을 쓰고, 신령님 입전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진짜 그 상황이, 이게 뭐 속수무책 정도가 아니에요. 여차하면 죽게 생긴 거야. 그게 제일로 천일이 그 귀신을 맞닥들렸을때 힘들었을 때, 힘들었던 경우에요. 천일이 예전 그 어제 영상에 그 오래전에 악귀들이랑 많이 다뒀다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전날에는 악귀 대장, 악귀대장이랑가 뭐 1대1로 응? 1대1로. 뭐, 다이다이 라는 편도 써요. 1대1로 붙어가지고도 막 쌈박질 하고 막, 응?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랬어.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어차피 너도 칼 있냐? 나도 칼 있다. 너총 있냐? 나도 총 있다. 너 맨손이냐? 그래,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자다가, 그 지경이 이르니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악을, 악을 쓰고 그냥 막, 이게, 꺼, 침대에 딱, 이, 누워가지고, 손만 붙잡고, 막, 막, 이제, 아마 뱃속에 있는 힘다 끌어냈을 거예요. 그냥,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소리 지르려고. 어제 가면 그 얘기를 아마 전에 한번 했던, 했었나 그랬던데, 동네, 동네 사람들, 그때가 여름이었을까? 창문 다 열어놓고 자는데, 다른 집들 난리 났을 거예요. 소리 얼마나 질렀나. 그 소리에 천일도 깼으니까. 놀래가지고. 물론 거기서 안 죽었죠. 그기도 죽었으면 천일이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있었어 응? 그런 경우가 제일 진짜, 정말 지랄했었어요, 지랄. 답도 안 나오고. 우리 제자님들 살다 보면은 일반인들은 그런 걸 보면 뭐 가위눌렸다, 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건 일반인들 얘기고 우리 제자들 무당, 법사, 도사, 응? 이런 제자들이나 이런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응? 조심해야 돼. 아 그리고 어제 그, 이제, 마동석이. 마동석이 어제 편에 악기, 악령 얘기할 때 마동석이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영화 속에 얘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전에 천일이 그 중음계, 중음계라는 표현을 쓰는 적이 한번 있었어요. 중음계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상계가 있고, 또 지상계가 있어요. 천상, 하늘, 땅, 중간. 요걸 중음계라고 해요. 이 공간 중간에 여기 한개또 있어요. 사이에 그 표현을 할때 전에 그 드라마 두깨비 두깨비에서 공유가 얘가 죽어가지고 응? 그 걔랑 싸우고 그악기 박종일이랑 싸워서 자도 이제 칼 맞고 죽고 칼 뽑아서 하고 죽고 중음계 떠도는 시간이 있었어요. 떠도는 거기는 지상계도 아니고 천상계도 아니고 그냥 중간 붕뜬 공간이에요. 붕뜬 공간. 거기서이 천일은 뭐를 봤냐면은 저승에도 못 가고 이승에도 못 있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귀신들을 꾸더히 봤어요. 거기에. 거기에는 그때 뭐가 있냐면은 치위의 법권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과 공권력이 미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무법,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응? 무법천지. 힘없고 약한 귀신들은 맨날 도망댕기고 쫓겨댕기고 응? 그러고 힘있는 힘있는 귀신들은 거기서 대장 지가 대장인 거예요. 뭐 지가 대장이야. 거기서. 거기는 법이라는 게 없어. 그들이 법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저기 외국에 보면 슬럼가라고 하죠. 슬럼가, 응? 슬럼가. 거기는 경찰들도 없어요. 안 가. 경찰들도 안 가요. 왜안 가냐? 그못 가는 게 아니라 가봐야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죽을 수가 있거든. 경찰도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슬럼가를 지배하는 갱단이나 응? 마피아. 이런 애들이 자기적인 거예요. 일본 애들하면 야쿠자 뭐 이런 애들. 응? 그러니까 공권력이 있을 때 뭐예요? 아예 그냥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피아, 야쿠자, 갱단, 얘네들, 얘네들 대장인 거예요. 응?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귀신들 그리 보물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천일 내가 봤냐 천일 돌아가신 아버지 구하라 <웃음>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 근데 자식 된 입장에서 내 아버지가 거기에 계신데 거기에, 거기에 오빠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음계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고. 아버지가 워낙 세상을 잘못 살으셔서, 가가지고 천일이 아버지를 끄잡아내서 떼내온 거예요. 그러느라고 그중흥계를 가봤어요. 중공계. 거기에 저성사자들이한번그 <웃음> 기소중기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 형사들이 기소중기자나 뭐 범죄 소탕 작전 해가지고 한번막 투입 기동대 투입될 응? 때. 그, 기동대 애들 한두 명도 겨드려가서는 답도 안 나와요. 열 명, 이십 명다안 나와요. 기동대에 백여 명 투입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대장급이나 그 야쿠자나 개 마피 어떻게 다 도망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일은 그런 식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어? 싸울 때는 전혀 이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응? 그냥 막 도망가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러질 않아. 응? 딱 붙을 때는. 그런데 아까 같이 서두 얘기했듯이 아침 자다가 그래 당할 때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웃음> 자, 아, 귀신 <웃음> 아, 두려운 존재 맞아요. 두렵고 무섭고. 또, 받,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대상. 그귀신 존재가 맞아요. 근데, 에, 어제 편에 얘기했지만,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독하고, 응? 막,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응? 순둥이도 있고, 힘없는 귀신도 있고, 가고 싶어도 저사람못 저산, 가는, 거, 별의별 귀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세계와 똑같이 대입시켜보면 돼요. 똑같이. <웃음> 저성세계도 그렇고, 그 중음계도 그렇고, 귀신세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게.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자, 무당, 내 스스로가 이걸 지킬 능력이 없으면, 응? 지킬 능력이 없으면,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화, 그, 국성에서, 그, 무당으로 나와서 막 구다고 하던 개 있잖아. 개는 결국 악기 편에 들어가지고, 악기 일랄랄랄라 하니까, 개 밑에가 되게 시다발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개가 그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 런거 개를 못 이기니까. 그 일본 귀신을. 월광, 월광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럴것 같은데. 그래서 모름지기 제자들, 무당들, 도인들 이런 분들이 무던히 수련 아까도 저도 이어서 얘기를 했지만 무던히 수련을 수련을 하고 나를 닦아내고 공부하고 내 도력을 높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잡기나 악기나 안 좋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내 스스로의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그만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또막 한다고 또 그게 그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신령님들 신명님들의 그 원력 신의 원력 신력 그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게 플러스가 돼야 돼. 그렇게 해야 많이. 나와, 신령님, 신명님의 힘이, 파워가, 믹서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어지간한 귀신은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어제 악기 얘기할 때, 그, 서울 제자애가꼬불꼬에 악, 악기가 단칼에 치니까 연기처럼 사라졌더라. 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소멸. 소멸되는 것 같더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소멸이 뭐예요? 그냥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가. 응? 혼. 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죠. 뭐, 시체 덩어리도 있어야지 어떻게 큰체가 있지. 아무것도 없더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도깨비에서 박정원이 악기를 쳐이라도 걔도 막 전기처럼 사라져버리잖아. 소멸되는 거야 소멸. 소멸되는 거야. 우리가 제자계를 갈때 제자계를 갈때왜 올게 올곡계 가라 잘 가라 잘해라 하는 이유를 왜 얘기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귀신을 만나 대적할 힘도 없고, 여러분들 귀신 딱 만났을 때막도망할수 있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거 그냥 도망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이 있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도 힘이 있어 간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한 걸음, 내가 열 걸음 뛸때 귀신을 한 걸음 팍 뛰어가지고 잡은, 잡 꼼짝없이 잡면 죽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반인든, 제자님들 보면은, 막 꿈을 꾸는데 막 도망갈려, 발이 안 떨어져. 응? 어? 귀는 쫓아오는데. 발이 안 떨어져. 그게 다 뭐예요? 내 도력의 차이에요. 내 도력의 차이. 내 파워, 내 힘. 결론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아셨죠? 자, 이제 좀 정리해볼까요? <웃음> 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응? 아, 그러한, 보통 이게 조상신, 조상신의 그, 그 뭐요, 염력을 많이 받아요. 응? 조상들과 그 사이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되고 못되고 힘들고 막 그런 업이 있고 이런 선에서 일반인들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굳이 그런 악기나 악령이나 이런 경우로 굳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은 대신 잘못 살면 은 죽어가지고 중음기에 머문다든지 저승세계로못 올라간다든지 이럴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악귀 악령 이런 것이 자기한테 빙의가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그런 거에요 일반인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조상신들 조상신들만 잘잘 챙기면 굳이 어? 다른 데서 테클 들어오거나 귀신 문제 때문에 속적이 살아가면서 속속을 일은 없어요 반면 우리 제자 무당 보살 법사 도사 요런 까라들 신부 목사 중 어? 이런 경우는 늘 그런 악기 잡기 잡기는 쳐, 쳐버리고 악기 양령 어? 그러한 존재들과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구슬하고 안 하고. 내가 굿을 집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왜? 눈은 부류가 다르거든 일반인이 아니거든 일반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악기되는 게 누가 악기되냐면은 귀신이나 이제 보살이나 무당이나 뭐 법사나 중이나 목사나 신부나 뭐 이런 양반들이 세상을 화막하게 살고 막 독하게 살고 어? 악의 악식으로 살고 이를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죽어 가지고 아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크고질 아끼 되는 거야. 왜? 신의 세계를 알잖아. 신의 세계를 알거든. 신의 세계 일반인들은 신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일반인들은. 하지만 일반인들과 다른 부류, 부류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의 악시로 잘못 살고 그다 보면 저승도 못 끌려가고, 그럼 어떻게요? 중계 가지고 사위 노릇 다는 거지. 응? 그런 것들이 이제 악귀가 되는 거예요. 악귀. 악요 그래서 이이 신감을 신감을 신부 목사 중 승려 어저고 뭐 저쩌고 응? 보살 무당. 도사, 법사, 이런, 이런 존재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 악기, 악령들과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늘, 날 정진하고 늘, 늘 자기의 적기를 청결해야 돼요. 심신, 음? 심, 마음과 마음신, 신, 몸신, 심신을 늘 아, 정갈이 하고 잘. 응? 다 듬고 갖고 나가야 돼요. 아셨죠? 응. 자, <웃음> 오늘은 음력으로 아 2월 요일은 수요일이고 음력으로는 아 2월 3일 아 신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는 2월 22일이에요. 아참. 요즘은 동지지, 동지지난 지가 벌써 한두달 됐어요. 그죠? 두달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해가 많이 길어졌어. 저녁 한 6시 반 돼도 뭐,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아침도 빨리 이제 밝아지는 것 같고. 세월이 가고, 계절이 변하는 거참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 음?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보내시고. 음, 어제 서울 제자애가그동 이제 2월도 다 갔어요. 그러는데, 진짜 다 갔어요. 2월도 다 갔어. 세월이 이렇게 빨라. 여담하나. 나이 40 넘어가잖아요. 그다음부터, 나이 40 전에는 30대. 아, 나 아직 30대야. 하고 생각하고 막 이게 있어요. 나의 40줄 딱 넘어서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 세월과 시간이 쏜살 같이 가요. 쏜살 같이 가. 뭐 40초반이라고, 어, 나 40초반인데요. 웃기고 있는데. 그래서 45 넘어 봐봐, 이제. 금세 50이요. 50 넘어? 조금 있어봐. 금세 55시요. 세월이 그렇게 가요. 잘들 보내시고, 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